음, 차를 사려고 시승식을 해봅니다. 근데 생각보다 차가 좀 작네요. 저희가 사려고 하는 차고, 이 기가 셀토스이고, 오늘 차를 사기 전에 먼저 시승식을 좀 하는데, 괜찮으면, 천하면에게 음, 차를 하나, 음,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네요. 1.4 터보 1.6. 차를 사게 되면 1 6가 어, 어, 7인승 차를 사려고 있는데 좀 웬만하면 한국 차를 사고 싶은데 한국 차에서는 7인승이 너무 비싸서. 셀토스는 지금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차고, 어,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,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차가 세차기 때문에 괜찮게 하네요. 말끔만 하 n h ư bảo hiểm thì lăn bánh nếu mà thế hiện giờ thì 760 Ừ Hắn được giảm năm Hình n h mình đang phân v â n giữa cái trả uh, gốt với lại cái k h ô n g trả gốt Hôm nay phải có người tư vấn cho mình Ờ dạ cái đó thì mình yên tâm Như... Tư uh, vấn trước sao? Như như uh, em tư vấn được luôn m à Như ví dụ n h ư mình lại làm nhận lương qua thẻ đúng không ạ? Ừ đúng rồi uh, Thu nhập anh chị ở tổng cộng bao nhiêu anh? 20, 20. <람 일등> 어, 지 <지금> 거의 30분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무슨 시즌을 멀리까지 가 이러다가 후회까지 가겠어 저는 이제 동네 근처를 한 바퀴 도운줄 알았는데 지금 다낭 시내에서 굉장히 멀리까지 왔어요 여기가 지금 다낭 북부쪽인데 어, 후회에 후에 <웃음> 가는 길이거든요 <웃음> 진짜 멀리까지 가네요 베트남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<웃음> 좀 비싸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어, 용납을 하네요 어, 진짜 신기하네요 뒤에 지금 그 셀러가 타고 있거든요 차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 천안 같은 경우에도 일본차보다는 한국차를 좀 사고 싶다고 해서 어, 이것과 뭐 소렌토, 코나 뭐 이런 걸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매우 응? 세우토? 응하매다세매매코 이게 소렌토인데신형인데 이거는 1 0억동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.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너무 비싸 <웃음> 티티어 또? 티티 이, 티티 저, 이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 이, 티티 저.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지금 처남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. 저한테 자꾸 돈이 있냐고 물어보는데, 근데 <웃음> 네, 여기 신기하게 기아차랑 마트랑 같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어, 바로 옆에 일본차들도 볼수 있어요. 차량은좀 곡선지고 이쁘게 생겼네요 일본차로 알고 있는데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 i 여섯개 매요 여섯개 나엉 여섯 어. 응? 예, 여기 뒤에 지금을실수 있고 이쪽은 5인형인데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차체도 높아서 괜찮네요